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초청을 받아서 한국전자전에 왔어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둘째 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람> 전자전답게 먼저 보이는게 삼성 쪽에 보이고요 자, 다양하게 이렇게 체험들을 직접 할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지 프립도 와 다양하게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색깔별로 일반 매장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데 이렇게는 다양하게 직관이 가능하시니다 브랜드 콜라보 2주을 구매하실 수가 는데 혜택이 있으니 어제같은 경우는 어... 네 어. 체험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스티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상에 이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LG쪽도 대형 부스로 되어 있어요 LG쪽 가는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마이크로버스도 있고, 각체험간도 있고, 입구에서 해시태그 이벤트 하면, 요, 어, 가방도 줍니다. 저도 하나 탔고요 음, 다양하게, 예쁘게, 부스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품들도 직접 시연할 수 있고, 음 그리고 요새 요거 아주 핫하죠. 어 없어서 못 파는 루멘 TV. 아주 핫한 루멘티비입니다 저도 하나 갖고 싶은데, 아, 이쪽에서는 이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제 게이밍 모니터들을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세팅도 되어 있어요. 야, 오, 이쪽. 아, 이쪽은 뭐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쪽 코스는 이제 뭐, 중강 양실에 대한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 오징어 게임 유니폼도 있고, 이렇게 체험도 하시면서 이벤트로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뭐야? 아 자, 저도 이거 인스타 참여하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한번더더 아시에 가위바위보를 한방 해줬어요. 마스켓 찼습니다. 와 여기는 무슨 로그램 플로그램 영상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웃음> 와 편하게 보시는 거 궁금. 와 이렇게 플로그램으로 보시죠. 아 예쁘다. 이렇게 보면은 피규어도 이상훈TV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제가 찍으면, 자, 텔레그램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와이어랩이 나옵니다. 1주 정도 가는 경고와이어랩이하고 미안해. 자, 그리고 각 부스별로 이렇게, 그죠? 체험을 하시면서 제품에 대해서도 직접 음, 음, 확인을 음, 할 수가 있어요 음, 음, 음, 음. 어, 그리고 여기 좀 재미난 거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미러로이드 라 그래서 어 거울인데 핸드폰 화면처럼 쓸수 있는 거 같은데요 촬영하기 음, 음, 누르면 아, 대형 스크린 화면이라고 보면 되네. 어, 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어, 집에서 쓰는 대형 화면이네. 어, 재밌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제품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관심이 많은 전기자동차와 더불어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나오네요. 미래 자동차에는 이렇게 자율주행을 할수 있겠죠. 먹는 거 자기네 레이밍을 가 보고 다어 그리고 여기 동양 미래대학교에서도. 파트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3D 프린터도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또 재미난 게 부스별로 많네요 의료기기이렇혀 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컴퓨터 공학부와 전자기기 오, 여기는 뭐지? 오, 이쪽. 자, 아, 이쪽은 뭐 이렇게 중소기업 제품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드론이나 이렇게 막 크고, 이런 것들이 선매하고 있네요. 와, 한국 전자전. 오늘 둘째 날 보러 왔는데 어 사람들 많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둘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러 오셨습니다.